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토닉 에센스 뭔가 이렇게 스부터 바르는 거 굉장히 오래 만인 느낌? 지금 얼굴이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잤습니다. 이게 이만큼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아이소이 라인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 요거까지 미백 라인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쿠키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진짜 제가 여태 써본 스킨케어 중에서 피부톤이 밝아졌다라고 체감을 해본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잡티가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피부톤이 밝아진 느낌? 그래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이 피부톤 밝아지는 거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느낌? 뭐 촉촉하다거나 진정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쓰고 피지랑 이런 게 엄청 올라와가지고 하지만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계속 쓸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힐 바오밥 수딩 수분크림 이거 진짜 신기한 게이 제형 안에 이 캡슐 같은 거 보이시나요? 조금조금한 거? 이게 세라마이드 캡슐? 요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엄청 촉촉하고 제가 또 엄청 건성 피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코 옆에 각질이 진짜 엄청 올라왔는데 요거를 좀 많이 깔아주고 베이스로 올리면 코 각질 부각이 안 돼가지고 요즘 맨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전에 진짜 퍽퍽 두껍게 올리고 자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에도 쓰는데 밤에 쓸 때가 진짜 좋더라고요 다 바르고 났을 때 피부가 엄청 맨들맨들해져가지고 베이스 화장이 진짜 잘 올라갑니다. 다음은 제가 진짜 잘 쓰는 이로백틴 선크림. 진짜 가벼워가지고 흡수도 빠르고 백탁도 없어가지고 진짜 1년째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 써가지고 다시 사야 됩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한달 동안 재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못 찍다가 저희 회사가 이제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약간 무섭지만 나오라니까 나와야 하는 진짜 재택근무 할때 너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출근 겟레디윗미 페이스샵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 너무 더럽죠? 이거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인데 너무 안쓴것 같아서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저의 그 사업 망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얘기하려고 했냐면 올해에 되게 이것저것 뭘 많이 했잖아요. 막 목걸이도 하고 쇼핑몰도 한다고 하고 막 회사도 다니고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했었는데 근데 뭔가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에 그런 소식 안 올라와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때마다 말하는 게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다음은 마스크 껴야 되니까 이 투쿨프스쿨 파우더를 잘붙여서 이렇게 코 옆이랑 볼 주변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눈화장. 눈화장은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썼었던 이 아미옥 로즈가든 이 팔레트를 써줄 겁니다. 요즘 뭔가 눈화장의 색조를 많이 안 올리고 좀 밝게 한 다음에 속눈썹 강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누르면 자국이 날 정도로 말랑말랑한 텍스처예요. 그래갖고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눈 전체에 깔아줍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면 쇼핑몰은 안 하기로 결정을 딱 내렸고 목걸이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살짝 음영을 지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망한 건 아니고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처음에 목걸이를 시작했을 때월 순수익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투잡으로 하면서 얻는 수익으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목걸이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제가 동대문 부자재 상가에서 디자인한 목걸이의 재료들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주문이 들어오면은 만들어가지고 배송을 해드리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일단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재고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주문이 어떤 날은 이게 또 많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또 저게 많이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문이 들어오는 걸 맨날 맨날 가가지고 재료를 사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집에 없는 재고였을 때 반반차를 내고 네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동대문 생가를 해갖고 재료를 사오고 저녁에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운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동대문 부자재 상가가 5시, 6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반차를 계속 쓰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팔다가 나중에는 제가 갖고 있는 휴가가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문은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엔 남자친구한테 막 부탁을 해서 남자친구가 사다주고 막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진짜 딱 요정도 간단한 음영만 준 상태에서 요 금빛 완전 차라르한 펄을 아까 베이스 컬러랑 살짝 섞어가지고 눈 중앙에 이렇게 올려습니다 톡톡톡 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배송을 시키면 돼요. 제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래처에다가 배송비를 주고 배송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인 게 목걸이를 하나 만들때다 똑같은 거래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품마다 거래처가 다 다르고 목걸이마다 거래처가 다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몇 개를 시키려고 그 배송비를 다 이렇게 내게 되면 은 결국은 마진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사버리면 좋은데 또 회사를 다니니까 그게 안 되고 또한 가지의 방법은 아예 재고를 엄청 쌓아두는 거예요. 한 번에 진짜 대량으로 100개씩 200개씩 데워주면 되는데 제가 그게 엄두가 안 났던 게 일단은 목걸이를 한 두세 달 팔아보니까 진짜 팔리는 것만 엄청 잘 팔리고 또 인기가 없는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또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두긴 쌓아둬야 되는데 이게 대량으로 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렇다고 조금씩만 사주면 나중에는 또 그게 모자라서 동대문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 계속되니까 아 이게 회사를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진짜... 부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딱 처음으로 느낀 게아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재고에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왜 굳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 굳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재료가 없으면 은 판매를 하지 못하는 그걸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목걸이는 이제 잠정적으로 안 하려고 광고도 안 태우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이 마스카라 픽서로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근데 신기하게 계속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대문을 안 간지 꽤 됐는데 미리 사둔 재고가 있는 제품들은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갈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마진을 그렇게 크게 잡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팔았던 제품들이 가격도 엄청 저렴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노동력? 뭐 만드는 시간?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후회는 없는 게 제가 원래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적은 돈의 자본으로 시작을 할수 있었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하기엔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정정적으로 접을 생각이고 계정도 아마 남아있는 재고를 다 소진하고 나면 없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아이라이너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뭐지 아이라이너 한참 자주 썼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올리브영 가갖고 새로 다 사왔어요. 점막을 검정색으로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앞머리도 채워줍니다. 점막은 이렇게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채우면 진짜 채우기 쉬워요. 요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로 요즘은 또 눈꼬리를 내려주거든요. 끝에 먼저 살짝 내려주고 제가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 언더까지 이어지게 저는 항상 해주거든요. 안 그러면 눈 끝이 너무 빈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앞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아무튼 목걸이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쇼핑몰! 쇼핑몰은 조금 막 촬영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오픈하고 되게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이거는 지인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근데 하영아 너 쇼핑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민망하고 아 다들 은연중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목걸이는 실제로 판매도 해보고 수익도 낮고 자의로 이제 그만두자고 생각을 한거라면 쇼핑몰은 진짜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웃음> 이제 스탑을 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왜 말하기가 좀 그랬냐면 목걸이는 그냥 저 혼자 처음 시작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끝낸건데 쇼핑몰은 저 말고 친구 두 명이서 셋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친구들한테 약간 신뢰일까 봐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는 얘기해드려도 될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셋다 직장인이었는데 셋다 투잡으로 하는 거지만 세 명이 용쳐서 하면 어느 정도 업무 분배가 되니까 원활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의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세명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쇼핑몰 업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가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업무를 좀더 많이 하고 덜 하고 이런 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뭔가 누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누구는 무슨 업무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 분배를 하고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거로 아이라인 부분 블렌딩 해줄게요. 뭔가 체계도 너무 없었고, 일하다 보면은, 일하는데, 그냥 각자가 느끼기에 어?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누구는 이걸 안 해주지? 하는 성운함도 생기고 무엇보다 셋다 직장을 다니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쇼핑을 오픈하기까지도 거의 반년이 걸렸고 촬영을 한번 하는데도 스케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옷을 빨리빨리 찍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셋이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 스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안 하기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200년 된 초코 가게 이걸로 언더에 음영감을 줄게요 저는 눈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언더를 꼭 채워주거든요 아니면은 엄청 매서워 보여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된 이야기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되게 사업을 두 개를 시작했는데 두개다안 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후회는 안 하는 게 일단은 저는 원래 목표가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회사를 다닌 지? 사회생활 시작한 지딱 3년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가 이 남은 걸로 애교살도 칠해줄게요 만으로 3년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에뛰디아스 펜슬 다 지워졌는데 요런 화이트 펜슬입니다 컨실러처럼 쓰셔도 되는데 저는 눈 밑에 볼륨감 채워줄 땅 항상 이걸 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위에 이렇게 살살 풀어주면 애교살이 뾱 생기고 위에 글리터 올릴 때도 깔끔하게 올라가요 왜냐면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3년 정도 다니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이러니까 혼자 사업을 할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3년까지만 다니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은 제가 퇴사를 하고 저만의 사업을 할 건데 그러기 전에 뭔가 조그만 거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해본 거였고 결과적으로 저는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애교살은 이 투쿨포스쿨 부티크로제 이 팔레트에 있는 이 완전 쉬머한 핑크핑크 금빛 펄이 있거든요. 이걸로 눈 밑에 은은하게 깔아주고 끝낼 생각입니다. 옛날엔 엄청 펄땡이 큰 거를 바르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애교살에 볼륨을 줄수 있는 정도의 쉬머한 펄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근데 제가 왜 자꾸 막 사옥 사옥? 하고 이런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도 저희 집이 약간 독립적인 그런 성향이 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거든요? 스무살 때부터? 눈썹은 이 에뛰드 하우스 브로우로 그려줄게요. 사실 저 지금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눈썹 되게 요즘 대충 그리고 다닙니다. 이것도 발색이 거의 안 되는데 그냥 눈썹 채우기 쓱쓱 그리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 따라 쓱쓱 채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저희 집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여유 있는 집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긴 했지만 제가 스무 살 되고부터는 막 친구들 보면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받는 용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받은 적 없고 저는 딱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쭉 회사 다니기 직전까지 알바하고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저는 언니가 저보다 두살 많은데 언니가 그렇게... 대학을 가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줄줄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등록금을 자기가 내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을 가보니까 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자금 대출은 지금 거의 다 갚았는데 아튼 4년 내내 학자금 대출 받고 다녔고 교환학생 간 것도 제가 알바 한돈 모아가지고 가고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다녔고 물론 거기서 생활을 아빠가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뭔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독립적이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뭔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막 아르바이트 등록금 제가 내고 다니는 거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게 뭔가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시려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성인이 다 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이러면 엄마 아빠 노후 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지만 각자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 경제적인 자유를 내가 빨리 얻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고부터 그 생각이 좀 많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앞머리를 내려봤습니다 이요 상태에서 이레어카인드 요 레이니 로즈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가 오버립하기 전에 꼭 이런 누디한 컬러를 깔고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주고 이 아리따움 애플 리 틴트 요거 루비에스 컬러로 위에 살짝 올려줍니다. 이게 엄청 글로시하고 탱탱해 보이고 촉촉해가지고 진짜 유리알 광택 그런 느낌? 이 상태에서 블러셔. 블러셔 제가 요즘 진짜 잘 바르는 이 3C 로즈베이지.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예전에도 한참 잘 썼는데 안 쓰다가 오랜만에 쓰니까 진짜 너무 예뻐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아무튼 말을 하다 말았는데 진짜 회사를 다니고 나서 더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됐다 이거를 진짜 느꼈던 게 회사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제 이제 타임라인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내에는 내가 뭐 다른 거할 수도 없고 그냥 회사 일만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긴 한데 어 저는 그게 너무 숨막히고 막...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막 유튜브나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짜 시간이 너무 없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고 싶거나 뭐 여행을 하고 싶거나 이러면 연차를 써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저한테는 진짜 당연하지 않게 다가왔고 그 일정 수준의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잡혀있게 된다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지을 수가 없고 그때 딱 남자친구 추천으로 부의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더 생각이 굳혀졌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그 책에서 하는 말이 어떤 사업을 해서 내가 이제 수익을 자동화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하루에 4 시간만 이라도 계속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맨날 맨날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걸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연봉이라는 정해진 이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승진을 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평생 벌수 있는 돈이 계산기를 또들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아 이걸로는 진짜 한 60살? 70살이 돼야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쉐딩은 요 페리페라 잉크 브이쉐딩. 페이즐 그레이 요 컬러로 닭쪽이랑 광대쪽을 쳐줍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목걸이도 안하고 쇼핑몰도 안하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회사만 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목걸이를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들 있잖아요 재고에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하면 안되겠다 그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다른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수입도 내고 있는데 어, 큰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또 제가 막 얘기를 이렇게 했다가 목걸이랑 쇼핑몰처럼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은 그때 유튜브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 중앙 컬러로 호쉐딩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썹 뼈랑 이어지는 부분부터 저는 여기를 제일 중점적으로 해주고 여기 이 끝쪽은 많이 안 해줘요. 왜냐면 코가 좀 길어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코끝을 많이 쳐줍니다. 그러면은 코끝이 조금 짧아 보이거든요? 저 뭔가 흥설수설 얘기를 막한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2020년이 변화가 많은 해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신기한 일들도 많고 집에도 너무 오래 있었고 내년에는 진짜 마스크 안 끼고 다닐 수가 있죠? 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 애착 마스카라 저는 꼭이 굵은 솔안 쓰고 이렇게 얇은 팁으로 써요. 이게 뭔가 팁이 얇아가지고 더 세세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내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유튜브도 훨씬 더 자주 업로드 할수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도 집중해서 할수 있겠죠? 저는 진짜 그 생각을 올해 제일 많이 했어요 바지치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왜냐면 회사에서는 또 회사의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시달리다가 집에 와가지고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집중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유튜브도 항상 업로드도 자주 못하고 편집도 제가 이거보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영상에디터 일을 했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공수가 너무 많이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항상 설렁설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게 많이 남아가지고 회사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이고 머리만 빨리 하고 올게요. 아무튼 메이크업은 이렇게 했고 제가 요즘 목도리 메고 다니는 데 엄청 빠져있거든요? 이렇게 체르나블에서 산 목도리까지 딱 해주고 이제 출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히트텍처럼 따뜻한 검정 색깔 티에다가 만 입고 나갈 거예요 요즘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머리는 묶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빨리 출근을 해볼게요 안녕